세포질이 난일 오오 세포질이 난일이군요 그래 그리고요 네. 염색 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염색 차가 되는 거예요? 염색 차가 돼요 어 염색체에서 염색 사상태로 바뀌는군요. 네. 어 그렇군요. 얘가 최소 분열인데. 네. 네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요. 네. 간기 어, 때는 핵 있고 인 있고.